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열아빠 이분행입니다. 19년 4월 5일 플루토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 2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약, 어, 1.3%, 1.24%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시총 12분에, 12권에 있는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비트코인과 다르게 현재, 리플, 리플이 좀 강하게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살짝 반등을 하는 다 대부분 비트코인 따라서 약간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리플이 지금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어 움직임은 어제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특별하게 응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처럼, 자 주요 지휘선을 지지받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자리가 있는지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추가 매수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상승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락률 1위에 자리를 잡았던 MXM 종목이 어저께 한 마이너스 50%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락률 1위를 찍었는데 그의 반등을 지금 보이면서 36% 전일대비 36%의 상승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은 참 어, 설명할 길이 좀 없죠. 뭐 일부러 펌핑하려고 떨궈서 자, 자점 매수하고 올리는 건지 뭔지, 아니, 이 해당 종목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뭐찾아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 상승률 1 2종목들 보면은 대부분이 10% 이상의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7일간 유약 추세를 봐도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7일 지역 차트를 보았을 때는 이런 IOST 같은 거 주요 지지선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뭐 ELF 이런 것도 이제 상승하고 좀 약간 꺾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의 주요 지지선 확인해 보시고. 음, OMG, OMG 같은 경우는 주요 저항을 현재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돌파한다고 하면 위로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차트에서 확인 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하락률 1 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P 종목이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죠. 10% 정도 하락률 보이면서 현재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데 이거 차트 요약 보시면 은 상승하고 조정받는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지지선 확인하셔서 지지 받는지 그 지지 후에 반등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뭐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SV 이두 형제도 비슷하죠. 상승 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선 지지 확인하고 반등한다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로 네, 매매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종목들이 어, 이런 식으로 상승한 이후에 조정세를 지금 보이는 어, 모습들이라서 계속 다 비슷합니다. 조정 이후에 네 어디가 주요 지지선이고 지지선 주요, 주요 지지에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차트 확인보시면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에 네, 거래량 10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즈와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테더 비트코인 순위 그대로고요 뭐, 트럼과 이더, 이더리움 클래식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 거래량 순위는 크게 뭐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세게 오고 있는데 뭐 스텔라 루멘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아마페 시장 전체 시총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은 전일 대비 약 1.5%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하나로 따지면 약 2.9조원 2조 9천억 정도 감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으로는 시총이 감소하다가 유출이 되다가 밖으로 다시 진입이 되고 있는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같고요 음, 다음은 어 시장 점유율 그래프입니다. 자 증가 비트코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증가하고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도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시총이 어 잠깐 빠지면서 추춤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증가하던 추세가 약간 추춤한 어 대신 리플, 리플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알트코인들도 현재 어 시총의 점유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등 주요 메이저 코인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시 리플이나 뭐 기타 알트코인 이런 데로 좀 분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투자시장 현황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자산 대표인 증시 중에서 해외 S&P 500 인덱스 차트, 1시간 네, 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이런 2860선이나 2850선까지의 지, 저항, 네, 조정 이후에 반등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조정이 거세진 않았어요. 네, 두 번의 어, 저점 찍고 현재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한 시간봉 차트라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추세를 이런 이중바닥 이중바다 패턴은 원래 이론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이중바다 찍고 상승 을 가는 건데 어, 최근 제가 봤던 어떤 이론에서는 상승 추세에서도 이렇게 추세를 지속하는 이런 패턴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제가 차트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패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 S&P는 이런 식으로 상승추세를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다음주 내로는 2855선 여기 돌파하고 여기 돌파하면서 다음주에서 다다음주 약 2주 사이에 어 다음 레벨인 2940선을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 번에 쭉은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소다하지 않을까? 2주 내에, 최근 2주 내에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 인덱스 1시간 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S&P랑 조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천장. 이중 천장, 이중 천장의 패턴 가능성은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목선인 2200선, 2200선을 하향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목표 가격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가격으로 약 2,800, 2,185 정도, 2,185 선 정도가 목표 가격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은, 음, 제가 어저께 목표가를 2,234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뭐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움직일, 가능, 움직일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로 봤을 때, 2,185 선이면약 38.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조정을 38.2% 받고 다시 올라가는, 뭐 나쁘지 않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진행된다고 해도, 하고 패턴 5%까지 내려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여기서 지지받고 올린다던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 다음 주이 부분도 뭐 2240선까지 충분히 다음 주에서 다주 내로, 약 2주 후, 2주 내로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자산 대표 골드 금 1일봉 차트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횡보, 횡보의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2100, 1280전까지 왔다 갔는데 금세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이 보이지 않고요. 다음 주초 정도 되면은 단기적으로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보이더라도, 뭐 상방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런 가능성 아직까지 열려 있고요. 역시 하방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 최전 채널, 채널 상단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채널, 채널 내의 움직임을 계속 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순입니다. 위 전일 대비 어, 약한 145만 비트, 145만 비트 정도가 감소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어, 어제와 다르게 이제는 엔화가 거래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달러가 뒤를 이고 기 있고, 브라질의 헤알, 한국의 원화, 유로가 네. G, 뒤를 잇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인일스 통계 어, 거래소별 거래량 순입니다 FEX 이 거래소는 제가 처음 보는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가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때 자전거래일 것 같고 음, 크게 시장에 영향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는 계속 F 코인 거래소 비트마스, 비트맥스 이세개 거래소가 상위 세개권 코인 마켓 통계로선 보이고 있고요. 자전거래와 마진 거래를 제외한 어, 코인 마켓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는 디지파이넥스 이 거래소는 처음 보는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의 현재 주요 제일 어, 거래가 높은 종목은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이 제일 높은 종목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스체인지 바이낸스 뭐이 정도 순위로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비트코인 시험 브리핑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어, 비트코인 1.1봉의 기술분석 지표 요약 현황입니다. 현재 오실레이터 지표는 약 3개의 지표가 어, 하방의 흐름을 예고하면서 어, 약하게 하방의 흐름을 예고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동평균지표 같은 경우는 15개의 지표가 어,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면서 강하게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28개 지표중에서총 지표 17개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면서 상방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지표 요약을 보이고 있,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최근 30일간 거래 매물대 그래프입니다. 어, 최근에 4,800선에서 5,000달러 사이에 거래 매물대가 종이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200선부터 뭐 4, 4 6 0 0까지는 거래 매물대 없이 그냥, 그냥 그대로 쭉 올린 모습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다시 이 부분에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쭉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00선부터 5,000선, 5,000달러 사이의 거래량이 거래 매물대가 주 지지선이 될지 또는 저항선이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 뭐,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지선이 됐으면 좋겠죠.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아, 다음은 비트코인 어, 차트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주요 관점으로 지켜보던 일목균형표 한 시간 봉 차트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보라색, 보라색 화살표 같은 움직임을, 어,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르게 구름대 지지를 실패했습니다. 구름 상단의 지지를 실패하고, 구름대 내부를 현재 진입한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현재 움직임을 좀 보면은, 이 후행스 팬 후행스 펜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후행스 팬 위로 이런 식으로 약 4,930에서 5,050, 4,930에서 5,050선, 5 달러 사이에 캔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일목분형표 해석에서 후엔스팬 위에 이런 캔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과거 형성된 캔들이 있으면 어,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후엔스팬이 현재 움직이더라도 이 가격들 사이에서 저항을 받으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 가격도 약 4930선에서 5050선 사이에서 행,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일 것이라는 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요 제가 어제 그렸던 이런 어, 버벌색 화살표와 같이 이제는 이 가격이 하락 하는 부분이 있죠. 가격이 내려오는 부분. 프랭스팬이 이런 식으로 저항받을 움직이다가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돌파하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면은 당시 가격, 어, 시간은 내일 새벽 3시 정도가 돼요. 내일 새벽 3시 정도가 돼서 프랭스팬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가격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가격, 그 시간대는 네, 새벽 3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새벽 3시 정도의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패턴 관점의 4시간봉 차트고요. 이런 플래그 패턴, 플래그 패턴에 진행되는 걸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현재 움직임에서 이 상단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5,275선까지 목표가가 되고요. 만약에 한번더 이런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은 여기서 돌파를 진행해서 5235선이 패턴의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그 패턴, 이런 식의 움직임, 현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한 시간 보면서 3시간, 아, 새벽, 내일 새벽 3시를 좀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시간 보면서 일목균형표를 켜서 보면은, 자, 새벽 3시 부분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가격이, 어, 플래그 패턴을 하단가에 내려왔다가 돌파하는 그렇다면 후행스팬은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새벽 3시에 이 패턴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확인을 해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팬 관점 하락 추세의 50% 라인 50% 라인을 현재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제가 지지받고 어쨌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지지받고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주말 동안은 어,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와이 플래그 패턴의 한 시간 봉 차트를 보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어, 현재 이 상단을 잠깐 돌파하는 모습인데 일시적 돌파일지 이거,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어, 제 주시를 하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해서쭉 갈지 내려다 갈지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플루토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모두 붉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어,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